내가 태어난 지 얼마 안 됐을 때의 이야기야. 배경을 조금 말하자면 엄마는 시골에서 홀로 상경해서 공장일을 하다가 아빠를 만나 일찍 결혼했고 언니와 나를 낳았어. 그러다가 시집살이가 너무 혹독해서 아빠 월급날 월급봉투를 들고 엄마 아빠는 야반도주 하듯이 할머니로부터 도망쳐 나왔어. 우리 할머니지만 정말 못된 노인네거든 암튼 그래서 엄마 아빠는 신림동의 어느 작은 골목 주택에서 새빵살이를 시작했어 둘다 사회 초년생이기도 하고 애도 둘이나 있어서 엄마는 일을 나갈 수 없었으니 아주 가난하게 살았지 간신히 몸만 누울 수 있는 작은 방이었고 그런 방들이 복도를 따라 세네 개씩 줄지어 있는 구조였어. 이웃들이 다 비슷한 또래의 애엄마들이어서 의지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갔지. 그러던 어느 날연느 때처럼 애들을 하나씩 들쳐 업고 집 밖에서 엄마들끼리 모여서 수다를 떨고 있는데 저쪽에서 정말 괴팍하고 무섭게 생긴 노파 한 명이 다가오는 거야. 엄마의 표현을 빌리자면 키는 정말 작고 옷은 승복 차림에 나이가 굉장히 많아 보였는데 얼굴에는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싶을 정도로 많은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고 그 주름들 사이로 매섭고 동그란 눈이 번뜩번뜩하는 세상 처음 보는 무섭고 소름끼치는 얼굴이었대. 다들 쫄아서 수군거리고 있는데 그 할머니가 다가와선 말을 걸었대. 저기 두 번째 집이 누구 집입니까? 이렇게 물었는데 그 집은 바로 우리 집이었어. 그래서 우리 엄마가 어 저희 집인데 무슨 일이세요? 제가 돌아다니다가 보니까 이 집에 대운이 들어온 것 같은데 제가 좀 도와드릴까 해요. 예상치 못한 노파의 말에 다들 말도 못하고 얼굴만 번갈아 쳐다보며 뭐야 뭐야 거리고 있었지. 그랬더니 그 노파는 이상한 거 아니고 도와주려고 하는 거예요. 금방 끝나니 집으로 잠깐 따라 들어와 보세요. 이렇게 말을 하더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 엄마가 그걸 어떻게 아시는데요? 누군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집에 들여보내요? 엄마는 그 당시 그 노파가 돈을 뜯어내려는 사기인 줄 알고 계속 퉁명스럽게 대했다고 해. 저는 여기저기 떠돌면서 세상 공부하는 사람인데 이 집에서 환한 빛이랑 좋은 기운이 새어나와서 쫓아왔어요 저는 그 기운이 더잘 받도록 살짝 도와드리는 것 뿐이에요 그러자 옆에서 듣던 친구들이 설마 별일 있겠냐며 한번 해보라고 등을 떠밀기 시작했어 엄마는 마지못해 그 노파와 집에 들어갔지 방이 좁으니 친구들은 방문 밖에서 빼꼼 구경을 하고, 노파는 집을 천천히 한 바퀴 돌아보더니, 그릇에 초를 고정시킬 수 있을 만큼만 쌀을 담아오라고 했어. 엄마가 쌀을 담아오자, 노파는 쌀에 초를 꽂아놓고 불을 붙이려다가, 갑자기 친구들 쪽을 휙 돌아보더니, 지금, 달거리 중인 분이 계신 것 같은데 부정 탈수 있으니 집 밖으로 나가주세요. 이렇게 말을 했는데 한 명이 조용히 나갔대. 그러고 나서 노파는 초에 불을 붙이고 중얼중얼 주문을 외웠어. 그러곤 엄마에게 단돈 천원이라도 상관없으니 집에 몇장 올려놓고 절을 하라고 했어. 엄마는 천원인지 이천원인지 대충 가진만큼 올려놓고 시키는 대로 절을 몇번 했지. 의식은 그게 끝이었대. 그리고 나서 노파는 부적을 한장 써주면서 몸에 지니고 있다가 새벽 3시에서 4시쯤에 어느 쪽 방향을 바라보면서 부적을 태우고 기도 드리라고 말하고는 집을 떠나셨대. 엄마는 퇴근한 아빠에게 말도 못하고 코를 골며 자는 아빠 옆에서 부적을 꼭쥔채 콩닥콩닥 대면서 시간이 지나기만을 기다렸지. 긴장되어서 잠도 안 오고 기다리는 그몇 시간이 마치 1년 같더래. 그렇게 시간이 되자 엄마는 살금살금 빠져나가 노파가 하라는 대로 성공적으로 보적을 태우고 기도를 드렸지 그러고 나서 얼마 후 엄마는 지인의 지인으로부터 느닷없이 사업을 물려받게 돼 그건 바로 비디오 대여점이었어 평소에 관심도 없는 분야였고 비디오 대여점에 대해서는 보고 들은 게단 1도 없었는데 뭔가에 헐린 것처럼 비디오 대여점을 시작하게 됐대 그때가 약 25년 전인데 아마 기억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야 그 당시 비디오 대여 사업은 몇 년간 정말 대박을 쳤어 물론 그걸로 우리 집이 부자가 된건 절대로 아니야 그렇게 큰 돈을 벌수 있는 사업도 아니었고 하지만 그몇 년간 열심히 모은 돈으로 우리 가족은 단칸방을 벗어날 수 있었고 그리고 언니와 나를 교육시킬 수 있었고 엄마와 아빠는 더 나은 직장으로 또 갈아타고 또더 좋은 집으로 이사 가고 이런 식으로 발전해서 지금은 남들처럼 평범한 부족할 것 없는 가정이 되었어 물론 그게 우연일 수도 있고 엄마 아빠의 노력으로 이루신 걸 수도 있지만 그날 받았던 그 대운에 우리 가족이 쉬지 않고 열심히 일할 수 있었고 지금의 모습으로 성장할 수 있게 해준 초석이 된것 같다고 엄마가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 또 엄마는 친구들이랑 가끔 점집에 다녀오시는데 어느 점집에 가든지 엄마가 가진 복으로 가족들 다 먹여 살리고 있다는 말을 항상 듣고 오셔.